이번에는 화상 분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교재는 156쪽 보시면 됩니다 음, 화상 분장하는 것도 되게 다양한 재료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어, 먼저는 라텍스 사용할 수있고요 그리고 젤라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휴지 휴지 사용해 갖고 같이 구겨 가지고 쓸수있고요 이런 재료들을 써서 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라텍스를 사용해서 해볼게요 음, 라텍스를 스펀지에다가 붙여서 피부에 살짝 살짝 발라줍니다 어, 아 역시 보면은 제가 안 뜯어갖고 이렇게 각이 딱딱 나오죠 이러면은 어, 인위적으로 딱 네모나게 되니까 는 이거 역시 스펀지를 뜯어갖고 사용하면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뜯어진 스펀지를 준비했고요. 아텍스는 마르면 이렇게 투명해집니다. 그래서 훨씬 더 자연스럽죠. 이렇게 끝에가 잘라지니까는 테두리가 경계가 생기지 않아서 좋아요. 한겹 발랐고 위에 또한겹 바르고요. 이런 다음에 이제 그냥 뜯어도 되는데, 약간, 어 부피감, 두께감을 주기 위해서는 휴지를 좀 붙여볼 거예요. 휴지 역시도 두장 말고 한장 이렇게 꾸깃꾸깃 해서 중간인데 꼭 뽑아가지고 올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주고, 그 위에다가 다시 아텍스를 촉촉촉 올려줍니다. 모양이 불규칙할수록 더 음, 진짜 같아 보이니까는 굳이 막 이쁘게 피곤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어, 이 휴지를 붙이는 거는 부피감도 있지만은 화상을 입으면은 음, 깊은 화상 같은 경우는 살이 찌, 막 타갖고 찌글찌글해지잖아요. 쪼그라들고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 말려줍니다. 이제 컬러링을 해주는데요. 화상 같은 경우는 막 진물 있잖아요. 고름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놀이끼리한 그런 색깔 써줘도 좋아요. 약간 노란색깔 발라주고요 역시 멍색깔 표현해줍니다 약간 한것 같이 정말 화상을 입어서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이 라텍스 같은 경우는 보면은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거으면은 구멍이 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짝 뜯어서 피부가 화상 당한 다음에 물집 잡히잖아요 그런것처럼 물집처럼 이렇게 표현해 줘도 좋은 방법이에요 얍. 그렇다 너무 한꺼번에 다 뜯으면 안되고요 제가 사실 모델이 있고 양손으로 하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해서 이렇게 하니까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뜯어서 주세요 그런 다음에는 또 컬러링. 이런데또 자연스럽게 라텍스가 땡겨지는 게 보이시죠? 또 실제로 보는 거랑 또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장한 다음에 우리가 보통 영상에 많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보거나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보시는 것도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컬러링을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는 피를 발라줄게요. 피는 항상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너무 번벅을 하는 것보다는 딱 필요한 만큼만 발라주는 게더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막 너무 피만 떡칠을 해놓으면은 이런 컬러링한 게또 보이지가 않거든요. 피로 인해서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희끗희끗하게 약간 상처할 때도 살색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휴지 색깔처럼 희끗희끗하게 보이면은 조금 더 멋지게 완성도가 높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봤을 때 너무 새빨간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어두운 색깔 활용해서 같이 깊이감을 주세요. 여러분, 조금 더 새빨간 느낌이 사라져가지고 훨씬 더 나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긁힌 상처에 썼을 때 사용했던 커피가루. 뿌리면은 중간중간 피딱지 이렇게 막 모여있는 것 같아서 멋질 것 같아요.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가지고 표현을 하는 걸 연습을 해보면은 나중에 본인이 가자 이제 본인만의 또 매뉴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분장 역시도 본인 스타일이 또 있거든 사람마다 그러니까 재료 활용하는 거 재료 쓰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다양한 재료 를 연습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더 징그러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화상 분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젤라틴을 사용해서 화상 분장 해 보겠습니다 젤라틴은 중탕해서 녹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컵에다가 넣고 그리고 뜨거운 물이나 이렇게 끓여가면서 중탕 해가지고 녹이는 게 좋지만 지금은 중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는 라이터로 살짝 녹인 다음에 거기를 떠서 사용할게요 제가 라이터로 살짝 녹였어요 근데 보면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됩니다 더 많이 녹일 수도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긁어가지고 많이 뜨겁진 않아요. 쭉쭉쭉쭉. 역시 화상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살이 쭈글쭈글해지잖아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재료만 잘 사용하면 은 굉장히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좀 울퉁불퉁하게 붙었죠 이게 성에 앉혀서 그냥 전자인지에 녹였어요 한 10초 정도 녹이면은 이 블럭이 이렇게 녹습니다 젤라틴 이 블럭은 여러분들이 젤라틴 가루 그 베이킹하는데 사가지고 이렇게 파운데이션 섞어가지고 블럭으로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뜨거울 것 같으니까 화이팅. 요리 시간 같죠? 약간 어, 뜨겁네요. 조금 휘저하면서 사용을 할겁니다. 조금 식혀야 될것 같아요. 예, 약간 식은 것 같아서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떠서 내가 필요한 부분에다가 아뜩 물집처럼 잡을 수도 있어요. 이 젤라틴은 실리콘이랑 가장 흡사해 보여요. 근데 실리콘보다는 음, 이렇게 유지력은 별로 없고요. 열에 약해서 이렇게 녹아요. 네, 이렇게 보면은 진짜 물집 잡힌 것 같죠. 우둘투둘하게. 그다음에 좀 말라갈 때는 이렇게 칙칙칙 하면은 쭈글쭈글한 피부 표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말려 볼게요 예 그래서 약간 말랐어요 그러면 마르면은 약간 좀 찐득한 정도이지 뭐막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약간 찐득 거리니까는 파우더 가루를 그냥 얼굴 페이스 파우더 거든요 그걸 그냥 살짝 좀 뿌려줄게요 약간 어느 정도 뿌렸다 하면은. 네 보면은 파우더까지 하니까는 더 징그러워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요대로 그냥 뭐 이런 분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젤라틴으로 찌그러진 상처 같은 것들 표현하고 파우더로 유분 없애도 되고 좀 정말 또 이제 멍이나 화상 표현을 같이 해서 좀더 화상 표현을 리얼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사실 화상을 입으면은 피부가 이제 타고 쭈그러지면 서좀 반짝반짝 거려져요 근데 그 반짝반짝 아까 젤라틴이 반짝반짝 거린 상태에서 바로 컬러링을 하면은 스폰지에 들러붙거나 그럴 수가 있어 가지고 저는 파우더로 한번 칠해서 잡고 유분을 잡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이렇게 피로에 의한 상처 컬러링을 하고요 그리고 약간 반짝반짝한 거 표현할 때는 글리세린이라는 게 있어요 보습제 인데요 그런 것들을 위에다 발라 가지고 음 조금 더 이런 광택감을 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름 같은 거 표현할 때는 이렇게 노란 색깔 위쪽에다가 오름같이 표현해 줄게요. 그리고 약간 번들거리게 하려면 글리세린. 근데 지금 제가 글리세린이 없어서요. 대신에 뭐 비슷한 재료 있죠? 아이고 아이고 아 우리한테는 비슷한 재료가 있죠. 바셀린. 바셀린 살살살. 발라주면은 더 번쩍번쩍 화상이 입은 것 같지 않나요? 여기까지 젤라틴에 사용한 화상 분장 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브라이트 사용해서 분장을 해볼게요. 이 오브라이트 역시도 젤라틴이나 라텍스, 왁스와 같이 피부 위에 가짜 피부를 만드는 재질입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쓰기 위해서 먼저 이 오브라이트 이렇게 꾸기꾸기 꾸기고요. 그리고 내가 분장할 부분에다가 올려줍니다. 먼저 속에다가 컬러링하고선 해도 돼요. 그래서 뭐 지금 이 묻어있으니까 는 약간 얼룩덜룩하게 표현을 해 주고요 그리고 오브라이트를 올려줍니다 정말 간단해요 물스프레이 거든요 물스프레이를 칙칙칙칙 하면은 얘가 오그라듭니다 재밌죠 그래서 중간중간 뚫어주거나 뭐 아이고, 뚫어주거나 모양을 잡아줍니다 사용하기 굉장히 간편해서 어, 빠르게 작업할 때 많이 사용하고요. 근데 대신에 이거는 좀 지속력이 굉장히 약해요. 이게 오브라이트가 또 마르면 다시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퍼스럭 퍼스럭 거리면서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빨리 진행할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좀 너무 두꺼우면 은 뜯어버려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불필요한 물기는 좀 닦아내고 그리고 이 오브라이트가 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위에다가 라텍스로 코팅을 한번 해두셔도 돼요 찢어진 모양 이런 것들 다시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역시 동일하게 위에다가 컬러링 해주는 피 붙이면 멋진 분장이 됩니다 피를 묻혀 볼까요 컬러링을 안한 상태에서 그냥 새 빨간 피네요 피도 만드는 거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면 수업 할 때는 여러가지 재료를 사용해서 피 만들기 실습해볼거예요짠 어? 이거는 그냥 무슨 딸기잼이 묻은 것 같네요. 그럴 때는 어두운 색깔 근데 이 오브라이트는 컬러링 색이 잘 안먹어요. 그냥, 그냥 빵꾸난 것 같네요. 그래서 사전에 분장을 사전에 컬러링을 좀 미리 해놔야 될것 같아요. 다시 징그러 졌어요 그리고 저는 아까 큰 브러쉬 이걸로 이렇게 톡톡톡 두드리면은 이 블렌딩이 잘 돼요 잘 섞, 색깔도 잘 섞이고 또 음, 그라데이션 자연스럽게 퍼져서 그냥 이렇게 톡톡톡 안칩니다 이게 무슨 모양이죠? <웃음> so, 오프라이트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So, 다양한 소재 활용해가지고 분장 연습하기 오늘 1주차 수업이었습니다.